짠! 오늘은 인스타 미니 인스타래 인스타 미니 일레븐 그래 인스타 탁스 미니 1 1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 감성 1일 1로 해석하여그일상좀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나만의 감성으 카메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여러분 이게 지금 1일 1감성 아 맞아? 음 체험단에 뽑혀가지고 이렇게 상품을 받았는데 하필 핑고 대충 구성을 이렇게 까면은 설명서 설명서 누가 봐 설명서 안 보, 아무도 안 보자 스트랩도 들어있고요 여기 꼽을 수 있는 그 단추 같은 거 있거든요. 버튼, 이 뭐라 그래? 버튼에서 여기 양면 테이프를 떼서 밑에다가 이렇게 꾹 붙여주고, 초점 들게 안 잡히고. 아우, 어, 스끄럽지않니 아, 초점 들게 안 잡히잖니. 무광 재질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아주 귀엽죠, 여러분. 딱한 손에 들어오고, 네, 마카롱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봐요, 여러분. 이런 디테일, 너무 예쁘죠? 앞모습, 옆모습, 옆모습, 앞모습이었다 윗모습, 뒷모습, 밑둥 뭐 이렇게 여러분 있어요 여기다가 건전지를 두개 넣어줬거든요? 그 이렇게 이 버튼 있죠? 이거를 탁 누르면 조동이가 이렇게 톡 튀어나옵니다 예쁘죠? 이버튼 누르고 틱 하면 찍힘답니다 여러분, 해외에서는 벌써 인구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세트 크레이트 마이 원트 팔레트를 보내줬어요 짜자잔 와우 뭐야 와우 스티커 이 뭐니? 이게 뭐야? 스티커를 이렇게 뽑아 놓으라는 건가? 어, 꾸밀 수 있는 스티커가 동봉스되어 있고요 크리스탈 스티커가 이렇게 동봉스되어 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야? 이거는 그냥 종이 인스탁스를 찍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붙이면서 꾸미는 북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온박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꾸미 스티커들이에요. 미술 소품에 또 미세스 그로스만 스티커들이 입맛이 들어와가지고 인돌이 태양별 롤러 스케이트 뭐 요거 요런거무디게 허트 디저트. 이런 이제 반짝반짝스 이런 거 그리고 스티커 폰에서는 이렇게 기본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뱅이 그리고 알파벳 알파벳 알파벳 스티커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거는 그거예요 펜바이텐 스티커인데 뒤에 잘안 비치는 약간 퀄리티 좋은 스티커. 앤드 이거는 무슨 다이소 짝퉁 버전인지 다이소 라는 그런 샵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발견한 트윙클 트윙클 꼬마벨 1탄 하고 트윙클 트윙클 꼬마벨 2탄 하고 이렇게 1,2탄을 가져왔어요 예뻐져 앤드 그리고 이거는 빈티지한 이거 젤리버블 젤리 젤리 버블에서 산 이거 그 미키 마우스 스티커에요 이것도 젤리 버블에서 산 이런 이제 핫도와 이제 그 동글뱅이 이 스마일 스티커이고요. 이거는 그 나이스 금박 스티커. 이거왜여 기들지? 그리고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코스카라고 이런 펜이 있어요. 거울이나 막 금속 막 이런데 막. 잘안 지워져요 또 처음 써봐요 여러분 그래갖고 망할 수도 있어 내가 망하나 안 망하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스타스로 이렇게 찍은 저의 사진들이 <웃음> <웃음> 이게 셀카로 찍었는데도 이렇게 화각이 얼굴 보지 말고 여러분 화각을 보세요 이게 셀카로 찍었는데도 이렇게 좋게 나와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혼자 다 갖고 다니면서 감성을 담을 수 있다 어디 여러분 좀잘 보이시나요? 밑그림을 대충 그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할 건지 아나 떨려 여러분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일단 여러분 제일 컨셉은 써니사이드예요 여러분 써니사이드 아시죠? 토이스토리에 뭐야 보육원이야 뭐야 그 뭐라 그랬데그애기도 노는데 아, 그, 써니사이드 컨셉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아, 너무 자잘스 하나? 반이 두 개가 있잖아요. 보신 분들 아시겠죠? 라도반에는 그, 나비, 버터플라이. 반이고, 그, 토이스토리 그, 뭐냐, 아, 뭐라 그래야 돼? 애벌레 반이라고? 애벌레? 그 앞에는 약간, 나비반 친구들 컨셉. 뒤에는 약간, 뭐, 애벌레, 써니사이드 간판과 뭐, 이런 것들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과감하게 해, 어차피 뭐. 씨 즉석사진은 이게 뭔가 작은 세상, 스 m a l l w o r 도한번 써볼게요. 뭐? 뭐, 그리고 여기다 하나 그볼까 나비.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나음야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려볼게요 핑크색으로 갔다가 야나비나 어 떨려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나오거든요나 어, 나왔어, 나왔어. 안 돼, 안 돼. 너무 맘 났잖아. 어, 나어떡하면좋네 여러분, 이거 망칠 것 같죠? 그치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란 실패의 어머니. 어머니, 저좀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너무 잘안 보이죠, 여러분. 색깔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색깔 예뻐. 이게 또 재밌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무광 재질 이래서 요런게 아주 찰떡같이 그림이 잘 그려지게끔 되어있어요 페인트야 진짜 페인트 포스터 칼라 옛날에 포스터 칼라를 엄마한테 맞을 거든요그 뒤로 제가 포스터 칼라를 안 쓰고 있어요 <웃음> 아 어렸을 때 여러분 특이한 아이였고 맨날 책에다 그림만 그리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받아쓰기 빵점 맞아 오고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신거야 포스터 칼라를 집어 던지셨는데 부모님 또 배구선수에요 여러분 난 그때 그거 맞고 죽을 뻔 했잖아 <웃음> 농담, <웃음> 이요 저한테 던지진 않았는데, 스쳐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 그, 맞고 나서 많이 놀라셨지. 자기가 맞, 맞힐 줄 몰랐다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갑자기 라방 하는 느낌이지, 왜? 여러분, 인스타 오시면 제 라방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인스타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궁금한 것도 얘기하면서, 간격 맞겠죠, 여러분?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컬 트레이닝을 잠깐 받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테스트를 해요 제가 그때 거위의 꿈을 네, 불렀습니다 그래서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그걸 보컬 선생님이 어우 키가 높네요 이러는 거예요어저 깔참 꼈어요 이제 웃기죠 여러분 웃긴 개콧구멍이 나올게요 아세개 들어가겠지? 세 개를 딱 넣으면 되겠지? 어떻게어떻게 어떻게. 간격이.. 조금 안 맞은데 이게 상관 아니겠습니까? 여기 조금 고난이도 같은데 여기 한번 칠볼게요아 글씨가 제일 어려울 것같아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까? 인생 뭐 있지? 인생이왜뭐 없어? 있으니까 살지 <웃음> 도전은 해봐야 될거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면 스티커 붙여버려! 이게 존재의 뭐냐면요 여러분 커려도 이렇게 위에 덮어 쓸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약간 유화 같은 느낌 그렇다 카 모두 탈것 들어가지 예쁘다 그래서 미나는 별들도 네데 여러분 괜찮아요 이렇게 할수록 괜찮아지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오몬이다별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이 스몰 월드에 이렇게 별 세상이 펼쳐지면서 나비와이 꿈동산 느낌 루... <목소리도> <목소리도> 뒷편 한번 해볼게요. 뒤편을 보시면 이렇게 인스탁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다가 그 써니사이드 로고 있잖아요 로, 로고 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애벌레 반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그래서 애벌레를 몇마리 그려줄건데, 여기단 마리 그려주고 나뭇잎들을 그려줄겁니다. 애벌레 반이에요. 어 어떡해..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어, 시간 없는데 나 지금.. 자야 된다고.. 어울리는 스티커들을 골라야 되는데 어 이거 너무 귀엽죠 여러분? 아 이거 더 사올 걸 그랬나? 이거 되게 싸던데? 이렇게 별도 붙여줬어요 조금 더 예쁘죠? 큰한랑 붙여볼게요 아, 약간 롤리팝 느낌 어 너무 에바세반가? 예쁘죠 여러분? <웃음> 인스타 꾸미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얘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쁘긴 한데 절대 못 갖고 다녀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구요네 재밌게 보셨어요 보셨으면어 힘들어서 말도 안나오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구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폴쿠가지하는데 못하겠어 볼쿠는 네, 다음 쿠키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잘자요 전잘거예요 안녕 이거 아마 낮에 올라오겠지?